이게 찹쌀 그 마트에서 그 봉지에다가 포장해놓고 파는 찹쌀가루예요 한 3개 정도만 할까? 3개 이거 맞아 이게 푸츠는요 이게 조선부츠예요 조선부추, 마트에서 판거걸 이파리가 막 넙적넙적하잖아요 근데 이건 조선부추라 더 맛있어 근데 마당에다 심어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잘라서 쓰니까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더라고 마트에 사면 이만큼 쓸 거를 한달을 사야 되니까 또 빨리 안해 먹으면 냉장고에서 녹고 송송송 썰어갖고 간장 두 숟가락 주추장 된장도 한 큰술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 한, 한 숟가락, 한 숟가락씩만 넣으면 돼 깨소금 삶은안 되니까 간이 맞나 보고 여기다 쪽파 저기 부추를 여기다 섞어도 되는데 여기다 섞었어요 이이 이 저기 마트에서 이렇게 가루로 판 찹쌀가루 이런 거는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게 물을 나도 대중을 못 하겠어 이게 집에서 쌀 불려 가지고 방앗가에서 빵가루는 물이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이건 물이 엄청 먹어 나더 많아져 처음에는 <웃음> 이 가루가 물에 뿌리니라고더 많아져요 다 됐어 이거는요 손에잘 붙어요 그래서 장갑 끼고 할 수가 없어 불을 세게 하면 안돼 약하게 해야 돼 약풀로 서서히 해야 돼 이게 물, 손에 묻으면 물 조금 묻혀가면서 해야 돼요. 이게 붙는 성길이 있어가지고. 빵떡. 숟가락 이렇게 눌러줘야 돼. 동그랗게, 이쁘게. 센 불에 담으면 타요 그래서 약불로 아주 약한 불로 해놓고 은근히 이렇게 켜야돼요 너무 큰가? 앗 <웃음> 아, 뜨거! 오! 뜨거! <웃음> 손들뻔 했네 덩을이만한 남았어 이딱 잘라가지고 손에도 해가지고 이 다야. 이 다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웃음> 하나만 먹어봐야지. 먹어봐. 어, 바삭바삭하네? 어 겉에는 바삭바삭하고, 음. 안에는 촉촉하고, 그래. 그지 응. 음. 맛있네. 맛있어? 응. 반찬으로 할거야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어. 응? 이거? 응. 간식으로 먹어야 돼. 간식으로? 응. 짭쪼그로만해. 응. 너 이거 찍어봐. 양념이요. 이거 내가 양념 정리를 해볼게. 이거 고추장 한 스푼, 진가장 두 스푼, 된장 한 스푼, 이렇게 마늘, 고춧가루 이게 그렇게 해서요. 근데 물 200ml 하고 근데 이게 양념이 이만큼 남았네요 근데 이거를 다 넣었으면 좀짤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간이 딱 맞거든 근데 네, 여기다가 어,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은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장떡을 만들었어요 이게 간식으로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